르테 월드 <웃음> 지금 저쪽이랑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리할수 있게 지금 설계 중 오. 자 안쪽 반내려 갑니다. 엉덩이 뒤로 손머리 위로 만세해주세요! 잠시만 의원나으리 갑옷이 뭡니까? 아 이거 나 주웠어 저한 번만 입어봐도 됩니까? 두 버린데 하나 줄까? 어? 예, 네, 주십시오 자! 어? 이거 뭔가 좋아보이는데? 경번갑상의? 어 멋있는데? 그치! 오! 밀개한 똥막대기들아! 미똥! 세자좌아! 왜부르느냐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아주 또 새로운 저작거리 놀이기구가 생겼습니다. 요 예, 여기에 이제 점프로 올라가십시오아악 세자좌아! 혹시 겁무으신 겁니까? 아못 벗거라 이 똥막대기야 아, 죄송합니다 <웃음> 따라오거라 똥막대기야 네내 예. 기적을 보여줄 터이니 네 어? 그거 어디서 아 지난번에 청나라 상인한테 산게 그겁니까? 저 안에 있는 친구도 그러면 해주십시오 나오거라 똥막대기야 오? 혹시 아까 들고 계셨던 그 치료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? 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. 일단 주입기라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고 오. 초콜릿이 필요하다. 일단 저 앞에서는 예절 주입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. 어? 이 똥막대 이가 정신이 나갔나? <웃음> 죄송합니다. 초콜릿도 초콜릿도 초콜릿도. 아주 저 수락간 나이는 단 것만 보면 환장을 하는구나야. 혹시 초콜릿을 가지고 있느냐? 초콜릿은 없사옵니다. 그 대신에 포테이토칩. 아. 내 감자는 아주 좋아한다 어, 나도 포테이토칩은 좀 먹고 싶은데 포테이토칩 응. 어, 어, 어. 나도 나도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<웃음> 가는 포테이토 칠. <포테이토집. 웃음> <웃음> 아니 그두 분은 항상 이제 어뭐 받으면은 그냥 먹고 우리가 뭐 달라 그러면은 돈 달라 그러고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? 아 근데 우리는 먹을 걸 달란 적이 없는데 난 당신 먹을 걸먹은 어? 적이 없어 그렇지? 라고 전해줘. 이, 뭐 유창. 그래. 뭐야. 이거.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하신다 따고가. 아우 아우. <웃음> 아니. 아, 떨어지라 신다 따고가. 자기 좀 불리할 때 엄청 유창했어 방 그. 무야로 뭐야, 고노야. 로 썩썩 꺼질라신다. 하우하우. 가오? 좀 과장하는 거 같은데 지금 번역을. 이 초콜릿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코아콩이 필요하다. 있습니다. 오! 어? 왔습니다. 밑에서 재배하고 있어요. 오! 아, 당장 나를 그 농장으로 안내하거라. 우와. 어, 여기에 재배하고 어, 있었네요. 아니, 재배를 하고 있었으면 보고를 해야지 왜 보고를 안 했느냐? 관심 없는 줄 알았습니다요. 이 정신 나간 똥막대기가 <웃음> 내가 치료제에 관심이 없겠느냐. 이게 저희가 또다그 기계공 같은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또다 자동으로 할수 있습니다요. 예예예예. 음... 지편전 예, 예, 예. 학자 똥막대기 지하로 내려오거라. 저 지편전 지원하고 싶습니다. 신분이 무엇이냐? 음... 천민입니다. <웃음> 아 괜찮다 나는 신분 따위 신경쓰지 않는다 어, 어? 이럴 수가 일단 그대는 이 농사 자동화를 시작하라 그럼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? 뭐 재료 수급이라든지 그전에 내 문제를 낼 터이니 예. 문제를 맞추거라 알겠습니다 음. 280 곱하기 5727은? 예절 주입기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똥막대이가 정신이 나갔나아 아, 아, 아, 죄송합니다 아저아 달콤한 열매는 있습니까? 그거 구하러 가야 한다. 아하. 아 달콤한 열매. 그럼 제가 그것을 구해오겠습니다. 같이 가도록 하자꾸나 심심하다. 그리고 나 나도, 나도. 또 그런 거 있어서는 또 코가 키가 맥힌 그 추노꾼이 있습니다요. 아 날래 오거라. <놀람> <웃음> 너 똥막대기를 죽여라. <웃음> 출발 합세. 아유, 저만이 몇싸웁니까? 맞습니다. 너는 똥막대기가 아, 아닌 거 같구나. 아, 그렇다옵니다요. 아, 너는 아, 마군이다. 아, <웃음> 다시 와. <웃음> 마군이다. <웃음> 잘하는구나. 마음에 든다. 같이 가자꾸나. 이해 좋아. 예, 건축 가능한 똥막대기는 이제 슬슬 지편전을 지어야 한다. 나의 꿈의 장소. 무엇이냐, 무엇이냐고 묻지 않느냐 이 똥막대기. 아 나보다 신분이 높으신 분이구나. <웃음> <웃음> 이 똥막대기가 미쳤나. 너도 마군이가 되고 싶은 게냐. 아이 죄송합니다요. <웃음> 어, 지평전 설계도. 아, 어? 먹어라. 오 설계도? 음. 뭡니까? 음. 와, 뭐야 이거. 우 와, 뭐 이런 미쳤는데? 식으로 뭐냐? 대자전마. 대자전마. 왓다시 엄청난 아이디어 thinking about, you know? 저희에게 <웃음> 엄청난 기획이 있습니다. <웃음> 아우하우하우 wow, wow. 아, 회관에 가서 처리하도록 할 터이니 가서 고해보거라 하우하우 아, wow. I thinking talking about today <웃음>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우, 엄청난 것 엄청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것입니다. 하우하우 아, wow. So you give me money I make a big company, you know? 저희에게 투자를 하시면 큰 회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i How how? And building you. I building you? o r you. 저희가 말. 지어드리겠습니다. 하 How how? a r y o a n y w h o w s EVE YOU MONEY! 그... 어쨌든 돈을 달라집니다. 분명히 투자하면 돈을 갚는 것처럼 들려왔는데 또 돈을 내놓으라고 번역을... <웃음> 우리 저하는 저랑 달콤한 열매를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. 스위트 베리! 달콤한 열매? I HAVE! 있다고 oh. 합니다. 이건 스위트베리가 아니지 않느냐, 이 똥막대기야. 스위트! 어, 토... 청나라에선 이걸 달콤만열매입니다 다오, 스위트! 아니, 이건 스위트 포테이토... 고구마 아닙니까, 고구마? 저건 순무다, 이 똥막대기야. 아, 그렇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와, 근데 뭔가 이쪽이 더 저희 마을 만들기 편하지 않겠습니까? 요 조만간 천도를 준비해야겠구나. 어머나, 건물 두억이 지었는데... 그곳은 구도시, 이쪽을 신도시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? 그렇다면 이름은 판교가 어떻습니까요? 네 좋은 이름을 생각해둔 것이 있다 아 그렇습니까? 동쪽의 탄탄한 도시 두려서 동탄 어떻느냐 네 좋습니다요 판교도 조금 끌리니 내 후보에 넣어두도록 하겠다 좋습니다. 근데 판교는 무슨 뜻이냐? NC 소프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 여기 돼지랑 닭이 엄청 많습니다요 죽여! 어, 죽이지 말고 키울 생각은 안 하느냐 그 흰머리 의사는 여기 있는 돼지들을 집으로 데려가거라 당근이 아이. 없습니다요. 여기 당근 있습니다. 아니, 칼꼬만 그럼... 열매 내가 만드는 건데. 돌아가십시오. 역재료잖아. 원이가 하지. 사람이 세 명이다. <웃음> 당장 돌아가십시오. 나우리. 쥐다 죽여 놓고 뭘 데고 가라는 거야? <웃음> 다, 죽... 어? 다 데... 데려가는 겁니까? <웃음> 저 정신 나간 똥멍개가 <웃음> 이리 오라. 오버 버버버버버 열매 냄새가 안나.. 어 여기 돼지 앞에 더있다 그럼 의사 똥막대기가 집으로 데려가거라 집에 있는 똥막대기들은 들으라 수도를 옮기거라 와 저하 추진력이 오지십니다 지금 터가 지린다 터가 지리지요 예 이쪽 지리가 지립니다 여좌 꼴꼴꼴꼴 무시하네 달콤한 열면 찾아먹어 번거에뭐 뭐... 있지 않겠사옵니까? 좋아 진짜 예절주입표가 필요하다 어? 진짜 내가 봤을 <웃음> 노란 똥막대기 <웃음> 집합 <웃음> 사상주입을 당하고 싶은게냐? <웃음> 일단 번거를 털잡구나 알겠습니다 <웃음> 와. <웃음> 아 예? 먼저 내려가거라. <웃음> 저하 여기 빨리 와보십시오. 왜 그러느냐? 아, 너! 저하 <웃음> 어! 경사났네. 경사났어. 이무시게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거? 노란 똥막대기야 죽기 싫으면 입지 말고 고이 모셔두거라. <웃음> 내가 전화가 입던 두정갑 상의를 입었네 전에. 어, 협도라네협도 오, 아 요건 나도 있네. 하지만 뭐 어떤가? 양손으로 들면 되는 거 아닌가? <웃음> 내 살아나면 저 둘의 뭐가지부터딸 것이다 <웃음> 자네가 주상전하를 맡게 왕비가 되겠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여? 아잉 <웃음> 오빠아 이게 무슨 소리여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는 진짜 노잼사입니다 저. 아 책임을 지십시오 저. 아 <웃음> 나도 억울하다 이 똥막대기야 <웃음> 억울한 게 아닙니다 컨트롤 오지게 못하셨습니다 저. 아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입니까? <웃음> <웃음> 내 살아나면 저 노란머리 똥막대기부터 목을 딸 것이다 <웃음> 아 일단 빨리 살아나십시오 어떻게든 기도해보거라 우리들 보고 맨날 똥막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 똥이라고 <웃음> 없어요 <웃음> 달님 우리 똥님을 살려주세요 달님 이렇게 똥같은 저하를 예. 똥같이 부활하게 저하가 인성이 좀 똥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노잼으로 가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. 달. 이젠 노랑머리 너도 마군이다. <웃음> 아 오셨습니까요? 오셨습니까? 어, 아, 오셨습니까? 여기 방금 꿈을 꿨습니다요. 무슨 꿈을 꿨느냐? 어떤 컨트롤을 오지 못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는 꿈을 꿨습니다요. 아이고 이 양반이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하네어 그렇게 똥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? 우리 똥막대기들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. 그런 그렇지.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... 똥막대기가 아니라 그냥. 어? 그 뭐라 해야 돼? 변수에 있는 그 <웃음> 지푸라기라고 해야지 어마군니야 <웃음> <마구니아>, 갑옷 벗거라 <웃음> 오오오오오오 죽은자들이 돼지를 공격하고 있어 어뭐 이렇게 말하 그리고 어어 잠깐만 야, 야 위험한데? 저하! 저하 뒤에! 저하 뒤에! 저하 저하 저하 저하 저하 저하 저하 저하 저하 혹시 물리셨습니까? 안 물렸다, 뒤에 조심! 아! 아! 어 아! 우아! 우와, 우와! 잠깐만! 어, 나 피가! 죽은 자 기운이 왜이렇게 쎄? 아... 내가 실수로 칼로 우렸다 미안하다 크흫! <웃음> 좋아 아, 와 상... 근데 자연경광을 찾았어 <웃음> 우와! 우와 근데 양쪽으로! 양쪽 뒤! 뒤뒤뒤뒤뒤 뒤! 뒤, 뒤, 뒤, 뒤, 뒤. 오우 와 우와 이거 뭐야! 저하!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! 여기다 성을 짓는 겁니다 저하! 어? 잠깐 저기 정글이 있는데? 대나무 있으면 좀 들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박 엄청 많고 대나무도 발견 파란색 길조입니다 길조 길러야겠다 파랑색은 해로운 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어디서 들은 것같습니다 <웃음> 추이 다 말하는 거냐? <웃음> 이리 오거라 어? 아니? 역시 저하십니다 <웃음> 저하 성은이 망극가옵니다 <웃음> 저하 우리 저하 클래스 오지고 지리고 시거든 코바보고 <웃음> <뽑아보고> 들리고 <웃음> 새 이름을 정하고 싶은데 예 추천받는다 Cn 저하께서 새와 함께 옮겨진 도시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하 줄여서 C 씨... <웃음> 이 C 씨... <웃음> 미쳤나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아닙니다요 아니면 저하의 안방 같이 편안한 새가 되라고 광새 <웃음> 어떻다옵니까 야저저저 한마 야 봐봐. 아, <웃음> 아, 우와 저 여기 아, 진짜 인마? 여기 무릉도원 아닙니까 무릉도원? 저하의 후궁과 같이 올 그런 별장을 짓는 거 어떻습니까? 생각해 보니 우리 철도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느냐? 어어 번거 어, 번거 안에 달콤한 열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. 선천적으로 머릿 속에서 약간 이명이 들리는 병이 있어온는데 벌새처럼.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우리 씨앤저하의 새다 그래서 시X새는 어떻습니까? 요 미친 개냐 똥막대기야 아, 지금 상자 보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이쁘다 아, 어 이거 빨리 가져, 가져가면 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가져가면 농사도 가능하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알겠습니다요 그대들은 이번 탐사에서 아주 큰 공을 세웠으니 내 칭찬을 해주겠다 아, 뭐 <웃음> 씨..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야새 이름 생각난 거지? <웃음> 어, 어, 어, 아 그렇습니다. 예. 커에 있는 어, CN 저회세다에서 저회세에서 심봉 예, 시범세. 세였다 예. 그렇습니다. 저 이야기입니다요. 좋아. 아, 하하하. 네. 벙세. 개명을 하든가 해야지. <웃음> 쓰레기 같은 거. 하하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그렇습니다 하하. 아, 아. 아. 아.